이거는 내 무대다 어,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최원석? 어, 네. 최씨네요? 어최신입니다 어? 어, 무슨 최? 저 강릉 최신아나름잘해다 어, 한진영수 매일 해요? 비올라 다 감바... 뭔지 아시죠? 아, 아. 아. <웃음> 이런 정보은 뭐지? <웃음> 물이 걸려 <골라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먹는 물 주셨죠? 저희가 엄청 팬이라고 하는 학생을 모셨는데요 아, 네. <웃음>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플루 전공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또 굉장한 신하경 선생님의 네. 팬이라서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나 만나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원석? 최씨네요? 네. 어? 최씨입니다 어, 어. 무슨 최저 <웃음> 강릉 최씨 아, 아 나랑 다르다 난뭐 아. 전주, 전주? 아 전주? 아, 네. 아 맞습니다 <웃음> 우리 악기도 똑같아 어? 그럼요 어, 색깔이 어. 뭐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네, 네. <웃음> 모든 음표를 다 연주 잘하고 있고 이미 거의 잘 있게 됐어요. 잘 있게 됐는데 어 제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거는 어 너무 이거 시험이다. 이게 너무 들렸어요. 느껴졌어요. 잘해야지. 이게 조금 더 많이 와닿거든요. 어 우리가 연주자가 연주를 할때 우리가 이 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연주를 하는지 이게 다 보여요. 네, 그게 좀더 전해졌으면 좋겠어요. 나 이거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좀더 크게 하고 좀더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거 우선 다 잊어요. 네. 한번 처음에만 다시 해볼래요? 네. 이런 감성이 많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. 근데 제가 어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<웃음> 들어가도 <웃음> 기분 네. 나빠하지 마시고 아, 아, 네. 어 이제 더 원하는 점이 있다면 어... 비올라 다감바 뭔지 아시죠? 어... 아! 아. <웃음> 이런 정보는 <동작은> 뭐지? <웃음> 그럼 다시 그럼 처음부터 마랭마리에 말행 대해서 아는 걸 말해봐요 어 마랭마리는 1665년 살짝 보였어 네음 원래는 이 곡이 플룻을 위한 곡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위한 곡이었다고요? <웃음> 어... 별, 별나타감봐네 <비올라>,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그... 사실... 잘... <웃음> 대충 대충 대충을 해고요 관악기, 현악기, 언반악기, 현악기, 원반악기, 현악기. 네. 어, 어떻게 연주하는... 어... 활로? <웃음> 활로. 네. 어, 활로?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. 이렇게 이렇게는 치는 거든 아무튼 어떤 거였을까요? 이거였지 않을까? 이렇게? 네 이렇게? 어,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따로 있고 이거는 이거예요 <웃음> 아, 네. <웃음> 네. 네. 네 이게 첼로 지금 보시는 첼로의 원조? 음, 음. 어, 조상이라고 음. 할수 있어요 디올라 다감바가 우리는 단선율이지만 고기는 현이니까 그걸 확 그러면은 드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죠. 네. 이게 이런 느낌을 더 줘야 더 오리지널한 느낌이 날수 있어요. 네. 아 나라라라 이게 하나 둘셋 넷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어, 그런 느낌 느낌. 네. 음 맞아요. 그렇게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. 어떤 음악을 하든지 거기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음.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. 어, 듣는 사람한테 이제 상상의 세계로 빠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주가 진짜 좋은 연주거든요. 아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이 노트 하나를 뭐더 길게 해라, 짧게 해라, 뭐 크게 해라 보다는 느낌을 자기가 알았을 때는 이게 다 고쳐질 수 있는 음.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라폴리아라는 게 마렉마레가 마레 살아있기도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멜로디예요. 베이스를 더 강조하는 멜로디가 있어요. 한번 여기만 해보면 제가 그 라폴리아 멜로디를 같이 불러줄게요 에서처럼 머릿속에 들리는 것처럼 작게 했거든요. 네. 근데 네. 어, 원석 학생이 다른 바리에이션을 할 때도 지금 제가 했던 그 조그만 그 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. 한번 어. 다른 네. 바리에이션 넘어가 볼까요? 연주하기 훨씬 편하지 않아요? 네. 그래서 피아노가 만약에 있을 때 저희가 혼자 연습할 때보다 훨씬 수월한 것처럼 이게 솔로가 할 때는 베이스를 알고 하면 너무 쉽다는 거죠.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꼭 조금만 더 알면 너무 훨씬 쉬워지고 음악도 훨씬 살수 있는데 왜 굳이 모르고 연주를 할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. 네.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,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응. 지금 이게 라포리아 테마가 있고 계속 바리에이션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. 제가 바리에이션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거든요. 평균 부드러워도 소리는 깨끗해야 된다. 소리 신경 써서 슬로로만 한번 해볼래요? 소리 너무 좋잖아요 네 <웃음> 생각해봤어요? 왜 턴깅을 하면 난 소리가 바뀔까? 어, 생각... 하는데... <웃음> 아, 아직도 모르겠네요 <웃음> 진짜 너무너무너무 천천히 해서 이게 너무 쉽고 다잘 되는 그런 템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좀더 천천히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. 여기서 소리를 이제 더 들으면서 좀레게토로 해보는 건어때요이렇게 했을 때게리 했을 때도 천천히 했을때도 좀 이렇게 소리가 텅게지만이지만연결이좀더되게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각간 바이 스트링 보잉을 상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서이공이 이렇게 튀기듯이빵 빨라라 이렇빵빵서이빵 그만 잘겠어요. 다음. 그래요. 그런데 이세개 음이 안 들리고 항상 두 개가 들려. 네. 그렇죠. 왜 그러지? 트리플 쓰는데. 일부러 두개한 거예요? 아니요. 아닌데 아니, 아니, 아니, <웃음> 잘안 걸려서. <웃음> 그래서... 아그거 연습해 보자. 네. 그러면은. 어, 이... 좋아요. 턴깅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지금 들리는 게 땀. 따라라람,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빰. 따라라람, 아, 네. 어, 너무 어텐션을 많이 준 거예요. 이게 어렵긴 하지만 이 곡이 할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? 방금. 아, 이. 네, <웃음> 텅잉을 텅깅, 제가 잘 못해서. 아, 텅잉 연습 매일 해요? 네, 매일 아, 하려고 노력해요. 대답 빨리 안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텅잉이 어렵다는 학생한테 텅잉 연습 매일 해요? 그럼, 음. <웃음> 다 하는 만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으로부터 네. 원석 학생이 10년 뒤, 20년 뒤 돌아봤을 때 아, 20년 전에 그거 연습 많이 해서 진짜 지금 너무 다행이다 네.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네, 지금 하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금 약간 수줍은 느낌이 있어요 이, 네. 이 화려한 마지막 발리에션을 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연주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 무대다 이게 있어야 돼요 네. 우리는 연주자니까 어, 그리고 어,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다 되어 있어요. 지금 소리도 좋고 음악적이고 테크닉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 마지막 그 터치, 느낌, 네. 어떤 스타일로 연주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더 신경 쓰면 더 훨씬 멋진 연주자가 될것 같아요. 네, <웃음> <감사합니다>. 네 축하합니다. <웃음>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어요? 어, 선생님께서 순환호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, 순환호? 네, 그래서 <웃음> 네. 저도 한번 배우면 어떨까 아, 진짜요? 네 여기에 공기를 넣어요 이거를 빼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 마셔요 물컵이랑 빨대가 있으면 더 쉽게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푹! 훅, 훅할때 뭐가 뭔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. 볼수 있게 이걸 보는 순간 지금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더잘 되면 여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신 공기를 이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마셔 공기를 물이 걸려 물 마셨어 <웃음> 이거 먹는 물 주셨죠? <목소리> 네 <목소리> 이거를 천천히 내보낼 수 있으면 그만큼 숨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에 있는 게 보이죠? 계속 뽀글거리게 네. 무조건 뽀글거려야 한다 이, 이 사명을 가지고 해봐요. 네. 된다! 잘한다! 신동이다! 순환호 마스터!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된다! 된다! 된다! 그게 원리예요 오! 완전했어요! 완전 잘했어요! 와! 대박! 신동이다! 신동!